제가 중요한 차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팩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파티온 더블리팩트 아쿠아 엠보싱 마스크로, 얘는 보습감 충족시켜주는 애고요. 이 파티온 마스크팩들이 항상 이렇게 먹는 거 하나랑 마스크팩이랑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히알루론산을 뜯어봤는데, 여기는 히알루론산 젤리가 있어가지고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공복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잘못 뜯었어요. 그러니까. 안나와 음. 맛있네 남은 잔여물을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요 제가 제목이 써놨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제가 찍으러 가는 게웹 예능이에요 물론 제가 막 비중 있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게스트로 나오는 건데 그래도 웹 예능이라니 와 이거 왜 이렇게 쫀쫀해? 와 이거 엄청 쫀쫀한데요? 약간 끈끈할 수도 있겠는데? 그쵸? 흡수를 완전잘 시켜야겠는데? 원래 준비한 거는 이 겔랑 워터리 오일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히알루론산 팩이 엄청 코팅을 좀 많이 시켜놓은 느낌이라서 얘를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화장이 밀리진 않겠지? 설마? 자, 선크림은 셀퓨전 씨 레이저 선스크림 이거 발라줄게요. 오늘 아마 쓰는 제품들은 제가 중요한 날좀 애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지금 피부 컨디션은 아주 최상이에요. 음. 자, 여기에 아워글래스 이 프라이머. 제가 진짜 많이 쓰는 거죠? <웃음> 뽀얗게 코팅을 시켜주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피부 컨디션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놀라운데? 어,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아? 자, 그리고 랑콤 땡이돌 또 나왔습니다. 저의 사랑. 중요한 날이면 항상 등장하는 나의 땡이돌. 얘는 처음부터 제 얼굴 단점들을 좀 커버하면서 들어갈게요. 컨실러 브러쉬로 파데를 묻혀가지고 얇게 펴주면서 사실 촬영장에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이 다 계시다고 해가지고 굳이 안 하고 와도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뭔가 제가 원하는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가면 은 거기서 수정을 좀 봐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먼저 제 스타일로 좀 해가려고요 스펀지로 두들겨 가면서 블렌딩을 시켜주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러 가는 장소가 경기도 광주인데요 제가 서울 살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은 2시간이 넘어가지고 차를 타야 되는데 제 운전면허는 있지만 아직 연수를 못 받아서 직접 차를 끌고 나갈 순 없는 상태예요. 나 택시를 1시간 넘게 타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요즘 맨날 출근만 했더니 쿠션 말고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바이테리 파우더도 참 좋아하죠? 벌써 2월인데 아직 올해 들어서 지인을 만난 자리가 두 번밖에 없어. 바이테리 파우더 입자가 진짜 고와가지고 완전 도자기처럼 코팅을 해줍니다. 가위 파우더 중 최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바보! 또 블러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 얹어볼까 봐요. 다행히 완벽하게 코팅하지 않아가지고 잘못하면 뭉쳤을 텐데 이렇게 예쁜 살구색 컬러고요. 살구 오렌지? 이게 카메라에서 진짜 많이 티가 나면 은 여기 실제로 봤을 때 완전 뻘갱이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쉐이딩은 조금 옅게 들어갈게요. 평소에 하던 대로 진하게 할 거긴 한데 제가 머리를 감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스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촬영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 촬영부터 좀 부시시한 머리에 셀카도 못찍고 그러는 게 조금 슬퍼가지고 그래서 먼저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만 감고 가려고요. 근데 아무리 이 메이크업을 보호하면서 머리를 감아도 헤어라인 쪽은 다 쉐이딩이 지워질 거기 때문에 일단 살짝만 해놓고 가기 전에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신중하게 콧대를 조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코 여기가 퍼진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부분 위주로 사사삭 깎아주고요. 오늘은 좀더 섬세하게. 오늘 제가 가장 들뜬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김세정 님이랑 같이 촬영을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완전 여돌 덕후인 거 아시죠? 우리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MC도 잘 보는 김세정 님이라니. 요즘에 경이로운 소문 끝나고서 막 이곳저곳에서 러브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바빠 보이는데 오늘 가가지고 제가 또 빨리빨리 컨디션 좋게 이렇게 또 해드려야 되는데 나이는 저보다 동생인데 엄청 열심히 살고 되게 말도 예쁘게 하고 재치도 있고 너무 진짜 다재다능해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사심이 담긴 그런 촬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엄청 좀 다운됐었는데 그 캐스팅 제의받고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게 좀 급박하게 연락이 왔거든요 또 이런 쪽 제의를 받은 게 처음이라서 혹시 사기인가? 괜히 세정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날 현혹시켜서 어디로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실제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내가 필요해서 연락이 됐나 봐 이러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막 머리도 염색하고 오고 요즘 따라 제 얼굴에 좀 제가 낯선 느낌? 진짜 오랜만에 앞머리를 넘겨서 그런지 너무 제 얼굴이 스스로가 어색한 거예요. 셀카도 안 찍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 얼굴이 되게 어색하고 낯설고 초면인 것 같고 막 그래요. 오늘 사용해줄 팔레트는 네이처리퍼블릭 이 코랄 헤이즈 팔레트입니다. 제가 이런 코랄 컬러가 더잘 봤잖아요. 근데 막 색감 많이 얹진 않을 거예요. 뭔가 카메라에서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베이스류 위주로 어. 나는 게스트야. 눈 아래쪽에도 살짝 분위기 만들어주고요. 얘랑 얘 컬러 섞어가지고 또 중간 톤 입혀줄게요. 같이 출연을 해주시는 분이 염혜란님. 염혜란 배우님이신 거예요. 경이로운 소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여사님? 경수안 보신 분들은 동백꽃에서 동백꽃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도 그 변호사님 아니면 도깨비 지은탁 고문가 이문가 그 분? 아시겠죠? 드라마 덕후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 색깔로 조금 더 짙게 또 수리생에서도 나오셨어요. 그 아기 어머니로 나오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에피소드였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우는 장면은 저도 같이 울었었거든요. 근데 에피소드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눈 아래쪽으로도 어둡게 칠해줄게요. 아무튼 이 드라마 덕후 개 탔어, 개 탔어. 또 마침 경이로운 소문도 다 봤지 뭐야. 근데 아무튼 저는 지금 매우 매우 들떴습니다. 여기 제일 짙은 컬러로 아이라인 위치 잡아줄게요. 이렇게 아래를 보지 말고 거울을 딱 앞에다 놓고 이렇게 그리면 눈을 떴을 때 위치를 잡기가 편해요. 아래쪽도 좀 일자로 쭉 빠지게 여기 있는 펄떼기. 미로볼 같은 느낌인데 이걸 그대로 하진 않고 살짝 손등에 던 다음에 눈에다가 콕콕 찍어줄게요.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게끔 아이라인은 블랙 브라운 컬러로 눈 떴을 때 일자가 될수 있게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확 트이고 있죠? 앞 트임도 살짝 진행해주고요. 그리고 펜슬 아이라이너로 이 밑에 평행하게 선을 살짝 그어줄게요. 그리고 굳기 전에 빨리 이렇게 블렌딩을 해줘야 돼. 여기 애교살에다가 네이밍 낫 베이지랑 3CE 더블 노트 섞어가지고 얹어줄게요. 낫 베이지 먼저 길게 깔고 그 위에 앞머리 위주로 더블노트 코코. 속눈썹도 바짝 올려줄게요. 제가 속눈썹 펌했던 게 이제 한달좀 넘어서가지고 다시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불고대로 한번 짖어주겠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펌을 또 미리 해놓는 건데 너무 바빠가지고 픽서는 어퓨 본투비 픽서 마스카라 이거로 해줄게요. 픽서보다도 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코팅 한번 살짝 시켜주고 살짝 마르는 동안 저는 호박즙을 먹겠습니다. 붓기를 최소화 시켜야지. 이게 물을 많이 마시면 또 붓는데요. 그 아이돌물은 진짜 맛이 없거든요. 어, 막 가루 맛도 나고 씁쓸하면서 좀 별론데 붓기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물 분말 타놔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먹을 거예요. 이 토니모리 익스트림 래쉬 그러니까 아이돌 메이크업처럼 뭐 속눈썹을 좀 이렇게 뭉쳐가지고 표현을 할까 했는데 사실 제가 제 메이크업을 보여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뭉쳐도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놓을게요. 약간 눈을 뜬 느낌인 것 같지 않아요? 난 이래서 마스카라가 좋아. 그리고 시코르 빗으로 이렇게 빗어줄게요. 그리고 아래 속눈썹도 약간 인형처럼. 양심 없다. 베네피트 브로우로 눈썹을 살짝 아래쪽으로 꼬리가 내려가게 그려줄게요. 요즘에 좀 밀고 있는 눈썹 모양인데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으로 해주면 약간 성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 눈썹을 살려주기 위해서 라카 브로우 쉐이퍼 요걸로 이렇게 투명한 이런 젤이거든요. 고정을 좀 시켜줄게요. 이 정도까지 하면 은 어, 수정 볼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립을 합시다. 립은 제가 고민이에요. 제가 전에 인스타 라방 했을 때 너무 예쁘다고 하셨을 때그 립은 이 맥이었거든요? 이거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맥 글로우 플레이 립밤 루즈 어웨이크닝 이거 컬러예요. 제가 요즘 진짜 꽂힌 컬러인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 이거를 할지 아니면 또 요즘 꽂힌 건데 미샤 데어 틴트 미러슬릭트로도 비슷한 계열이에요. 광택감 있는 립이죠. 2호 썬립 이거 레이어드 해도 되게 예쁜데 요런 요런 느낌? 맥도 예쁜데 착색 허! 이거 봐! 착색! 착색 자체는 미샤 데어 틴트 요게 좀더 좋으니까 이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각질 보자인데 얘가 약간 각질을 불려주는 느낌이라서 부담없이 바르기에도 좋더라고요. 살짝 요플레 현상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럴 때좀 닦아주면 되니까 평소에는 이 컬러만 그냥 단독으로도 많이 바르고 다녀서 반짝반짝 여기에 썰릿 아주 살짝만 요 정도? 이렇게 해주고 하이라이터 이것도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아미옥 하이라이터 이거 쿠모 브러시에 묻혀서 눈이 앞머리에 해주고 어우 예뻐 이제 코에 느낌표 같은 거 그려주고 눈썹 산쪽이런면 됐지 뭐야 끝이지 뭐야 자 마지막으로 욕심 조금 더 냅니다 속눈썹 끝부분에 두세 가닥 정도만 더 붙여줄게요 이제 이 상태로 고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은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추가적인 거는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아, 오늘 메이크업 괜찮은 것 같다. <웃음> 머리도 감고 옷도 갈아입고서 저는 촬영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웃음> 제발 잘 찍고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도 저의 신나는 조제조제 켈레디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